받은 자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구원의 내용으로 모두 이기는 영적 싸움 승리자 구의용으로 모두 이기는 영적 싸움에 승리자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구원의 내용으로 모두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구원의 내용으로 모두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 갈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네 나의 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죄송해, 고맙고 감격해, 미안해, 죄송해, 고맙고 감격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 생각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I care.